오늘 만들 것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리겟모티의 포탈건입니다 오늘은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전자회로를 먼저 만들 것입니다 먼저 충전용 모듈과 전지를 연결하고 전선들을 테이프로 정리해줍니다 이제 LED를 연결할 차례입니다 참고로 지금 전지의 전력량으로는 여러개의 LED를 밝히기 힘드니 컨버터를 연결해 전력량을 올려줍니다 이제 나머지 LED들을 연결하면 간단한 LED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3D펜을 활용해 포탈건의 뼈대가 될 프레임을 만듭니다 프레임은 전지랑 회로들을 고정시키면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적으로 총신이 될 부분의 프레임도 같이 만들어줍니다. 회로가 들어간 프레임과 총신이 될 부분의 프레임을 연결하고 정리합니다. 잠깐 설명하자면 회로가 들어간 부분은 손잡이가 될 것입니다. 작업하면서 LED가 작동되는지 계속 확인도 해줍니다. 비눗방울입니다. 하지만 제가 쓸건 바로 용액이 담긴 통입니다. 통의 끝부분은 포탈건의 에너지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전면 LED들을 고정시킬 부분을 만들 차례입니다 검은색 에바폼을 직사각형으로 잘라 LED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끼웁니다 3D펜으로 LED를 덧씌울 에너지원을 만듭니다 이따가 통으로 한번 더 씌울 것이기 때문에 통보다는 작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외부를 덮을 차례입니다 OT 두께 에바폼을 잘라 총신을 덮을 도면을 만듭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원이 들어갈 부분에는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제 모든 도안들을 전면의 LED판 기준으로 합쳐줍니다 손잡이 부분은 모양에 맞춰 잘 잘라줍니다 이제 손잡이란 총신을 이어줄 차례입니다 먼저 버튼 부분과 손잡이가 들어갈 부분을 제외하고 이음새 부분 도안을 붙입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서 잘 끼어넣습니다 손잡이 끝을 만들기 위해 에바폼을 여러장 붙여 인두기로 충전기 코드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붙입니다 이제 핸드그라인더로 각진 부분을 둥글게 만들고 손잡이 부분도 둥글게 갈아줍니다 이제 서페이서를 사용해 도색할 부분을 칠해줍니다 참고로 서페이서는 착색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서페이서를 바른 뒤에 유광 흰색 페인트로 전체 도색을 합니다 이제 버튼에 병뚜껑을 붙이고 상표가 안보이게 도색을 합니다 3D펜으로 에너지원 주변에 에너지가 새어나온 곳을 표현합니다 이제 에바폼으로 통을 한번 둘러주고 에너지원을 그대로 덮어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포탈건이 완성되었으니 한번 사용해보러 갈까요? 이게 바로 자취생이 필수 아이템 포탈건입니다. 간단하게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하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취생 여러분들 편의점이 멀어서 가기 귀찮은 적 많으시죠? 이거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을 설정해 포탈을 열면 간단하게 포탈이 열리면서 가고 싶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참 간단하지 않나요? 원래 편의점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포탈건만 있으면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게으른 자취생들의 필수템 포탈건이 단돈 59,800... 포탈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